당신 뭔가 봤죠?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하는 얘기 들었어요 얘기해봐요 뭐 봤는지 탈북자라면서요 본거 말해주면 내가 뭔지 알아낼 수도 있어요 내가 왜 하나를 선택하여 그 앞에 서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움일까 몰라 누가 어디로 갈까요? 내가 나이라 아 동그라미 네휠 좋아 내가 아 그럼 제가 삼각형으로 좀 응? 왜?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수수수람 아이고, 한 아이고, 퇴근한 사람. 이고한 사람. 아이고, 아이고, 퇴근한 사람. 이이뽑아야고고퇴이고아아니야